자 우리 이제 테마 12의 거미집이론 보죠 이건 뭐 누구나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너무 쉽고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또 쉬운 유형이니까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유형에서 거미집이론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이게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암기할 게 있는데 수렴형이 될 조건은 탄력성으로 나왔을 때는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우리가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를 따지는데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이건 수렴형이에요 또는 이렇게 나와도 수렴형이고 다르게 나왔을 때 수요의 기울기의 크기 절대값을 기울기의 크기라 그래요 공급의 기울기 크기를 비교했을 때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큰 것만 이제 암기할 건데 탄력성으로 나올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수렴형이고 그 다음에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커야 수렴형이다 그래서 하나 암기해야죠 수탄이 크거나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자 그래서 수렴형이 될 조건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되고 또는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다 이거 암기해놔야죠 탄력성은 누가 커야? 탄력성은 수요가 크면 무슨형? 수렴형 기울기 크기는 누가 크면?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형이 될 조건은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되고 기울기 크기는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반대면 발산형이고 똑같으면 순환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대부분 다 함수식을 주어지고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함수식을 주어지고. 자, 함수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함수식이 주어지고 자, 함수식이 주어지고 이렇게 이수요함수가 이렇다. 공급함수가 이렇다. 이럴 때 얘가 무슨 형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기울기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 크기를 계산해서 누가 크면? 기울기 크기가 공기가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려명이다 이거 찾는 거예요. 공급 거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려명이다 그래서 탄력성이 나오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려명이지만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커야 수려명이죠이때 함수식을 주고 이게 무슨 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함수식을 바탕으로 기울기 크기를 계산해서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 공급이 작음, 기울, 공급의 이 기울기 크기가 작으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 함수식에서 P 앞에 있는 숫자 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쓰면 돼요. 절대값이 있어서 마이너스 로 뭐, 무시해버리고 다 플러스로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시하고 P앞에 있는 숫자분의 Q앞에 있는 숫자 이건 뭐 보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죠 A의 수요함수가 이렇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무슨 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수요의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쓴대요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얼마? 3 마이너스 무시해버리고 플러스 값만 보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크기는 2분의 3이고 자 공급의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 얼마? 1이 생략된 거죠 1분의 Q의 개수 얼마? 2 그럼 얘는 1분의 2 얘는 1.5고 얘는 2니까 누가 큰 거예요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큰 거죠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건 기울기의 크기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니까 무슨 형이다? 수렴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이 주어지고 거미지 비론의 무슨 형이냐 그러면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데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쓴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되겠죠 가격 탄력성과 거의 비슷하네요 가격 탄력성 뭐분의 뭐? 가격 탄력성 뭐분의 뭐? 가격분의 수요량 P분의 Q P앞에 있는 숫자분의 Q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까먹으면 안 돼요 P분의 Q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12-2번 문제 우리 개념서에서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자, A와 b 의 무슨 형이냐 물어봤을 때, A는 탄력성으로 줬네요. 탄력성. 탄력성으로 줄 때는 누가 커야 수렴형이다? 수탄이 커야죠. 수탄이 크거나, 수탄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자, 탄력성을 줬으니까, 수의 탄력성은 1.1, 공급의 탄력성은 0.9니까 수의 탄력성이 크네요. 수탄이 크니까 무슨 형? 수렴형. 그래서 첫 번째는 수렴형. 자, 두 번째는 기울기를 줬네요. 근데 우리가 볼건 기울기의 크기예요. 기울기 크기로 따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다 무시하고 볼 거예요. 마이너스 무시하고 기울기의 크기로만 비교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0.3인데 플러스 0.3으로 보고 플러스 값으로만 보는 거예요. 얘가 0.7이고 0.3이니까 자 플러스 값으로 봤을 때 기울기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씌어지면 그래서 마이너스 0.3의 절대값 절대값 하면 기울기의 크기라고 하는 건데 자, 플러스 0.3이고 얘는 절대값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질 거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네요 공기가 크니까 얘도 무슨형 수렴형 이렇게 따질 거고 자 C와 D를 봤더니 함수식을 줬어요 함수식을 주면 뭘 구해서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죠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 기울기의 크기를 각각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구하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P의 개수 얼마다? 2 Q의 개수 얼마? 1이 생략된 거죠 마이너스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는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얼마? 4 그럼 얘는 3분의 4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은 0.5고 얘는 1.3333이니까 얘가 큰 거죠. 얘는 수요 거예요? 공급 거예요? 알아내야 돼요. 얘 QD라고 써져 있죠. D는 뭐예요?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QS라고 써져 있죠. S는 누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걸 얘기하는 거예요. D를 수요라고 하고, d e m S는 서플라이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급 거고 얘는 수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급거의 기울기 크기가 크니까 얘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자 D부동산도 보죠. P의 개수 1, Q의 개수 2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기울기의 크기를 구하면 1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자 얘의 공급거를 보니까 P의 개수 2, Q의 개수 4니까 2분의 4 얘도 2고 얘도 2네요. 똑같네요. 그럼 무슨 형이다? 순환형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수렴 수렴 수렴 순환 이렇게 구했던 거고 이 문제는 출제자가 보너스로 주는 문제예요 그냥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죠 자 보니까 25회, 29회, 32회 때 나왔던 걸세개를 한번 보면 이것도 역시 뭐 1분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거미집이론의 모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함수식 A, B를 줬어요 자 보니까 얘는 QD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건 누구 거? 수요 거 여기는 QS라고 나왔으니까 누구 거? 공급 거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기울기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맞죠? 자 그러면 P의 개수 얼마? 2죠 Q의 개수 얼마? 1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얼마? 2분의 1 자 여기에서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4. 그러면 3분의 4. 그러면 얘가 큰 거니까 얘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 공기가 큰 거죠. 기울기 크기가. 자얘 P의 개수 1, Q의 개수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1분의 2. P의 개수 2, Q의 개수 4니까 2분의 4. 얘는 똑같네요. 그럼 얘는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수렴, 순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수렴, 순환 이렇게 4번. 자, 29회 보죠. 자, 이 문제를 출제자가 어렵게 보이게냈어요 29회는. 시험지에 보니까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지문이 8줄 이렇게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읽는데 사람들이 지겨워서 어려운 문제처럼 착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첫 번째 묻는 건 거미집 이론에 의해서 AB의 모형이 뭐냐?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풀어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A와 B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것도 어렵지 않죠. 두 저의 관계는 대체지냐, 보완재냐 이거 따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두 저의 관계 먼저 봐보죠. 자,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A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때 B 부동산의 수요가 하락했다, 감소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A의 가격이 비싸지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살때 B를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감소했다는 얘기죠 하락이란 말은 안살때안 샀으니까 두제안는 무슨 관계예요? 보완제 관계죠 살때안 사면 대체제 살때 사거나 안살때안 사면 보완제죠 그래서 보완제 이렇게 자 한번 보죠 일단 출제자가 의도했던 거 한번 보죠 대체제는 3개를 줬고 보완제를 2개를 줬어요 우리 시험은 오히려 3개짜리가 답이 아니라 2개짜리가 답일 확률이 7 80% 도 높아요 그래서 찍을 때도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정말 모를 때 3개짜리 찍는 게 아니라 2개짜리 찍는 게 오히려 답 확률이 높아요 보완제고 자 그럼 이제 무슨 형이냐를 따지는 건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자 보죠 자 A부동산에 보니까 Qd라고 나왔고 QS라고 나왔어요. 얘는 누구 거? 수요 거. 얘는 공급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죠. P 분의 Q예요.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얼마? 1. 그럼 얘는 1분의 1이고 기울기 크기가 수요권 1분의 1. 자 공급권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얼마? 2. 그럼 얘는 1분의 2네요. 자 그럼 공급계 큰 거죠. 공기가 크니까 무슨 형? 수렴형. 그래서 A는 수려명이 나와야 돼요. 어, 보니까 A는 수려명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사실 문제를 풀때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유가 생겨요. 이 문제를 보니까 자 A와 B의 관계가 보완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A는 얘도 수려명, 얘도 수려명이었어요. 그럼 A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뭐만 구하면 됐던 거예요? B만 구해서 얘가 순환형인지 발산형인지만 따지면 답은 구했죠 사실 A는 출제자가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로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한 힌트를 준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해석이 될 거고 자 이제 B를 한번 보죠 자 B부동산에 이렇게 수요거 공급계 나왔어요 자 수요거를 보니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죠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1 그러면 2분의 1이고 P의 계수 6, Q의 계수3 그러면 6분의 3 같은 거죠 0.5, 0.5 같으니까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B는 순환형 답은 1번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의외로 이 문제도 엄청 많이 틀렸어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인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어려운 건지 이렇게 사람들이 겁을 먹고서 패스했던 문제였어요 자 일단 거미집 이론이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두제와의 관계, 이것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살때안 사면 대체제, 살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32회 때 보죠. 자, 작년에 문제의 특이한 건 작년부터 이제 출제자가 분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균형량과 균형 가격 문을 때 분수식이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사실 분수가 좀 등장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자거미집이론에서 무슨 모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함수식이 주어졌으니까 QD라고 나온 건 앞에 건 수요 거고 QS라고 나온 건 공급 거고 뭘 구해서?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서 공기가 크면 공급의 기울기 크면 수레명이죠 자 봤어 보죠 자 피의 개수 분의 Q의 개수니까 피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1 그럼 수의 기울기 크기는 1분의 1이네요 1이고 그래서 P의 개수 얼마? 4 Q의 개수 얼마? 1 그럼 얘는 4분의 1이죠 얘는 1이고 얘는 0.25니까 공기가 작네요 공기가 컸으면 얘가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으니까 무슨형? 발산형 그래서 A는 발산형이고 그래서 발산형 역시 이것도 한번 보면 A가 수렴형 수렴형 수렴형 3개고 발산형 발산형 2개잖아요 두 2개짜리가 두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찍더라도 자 B를 보죠 자 얘는 수요거고 얘는 공급건데 자 P의 개수가 2 Q의 개수가 1 그러면 2분의 1이죠 자 P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Q의 개수가 1이에요 2분의 1을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2분의 1은 얼마예요 0.5죠 0.5로 해석하면 되죠 2분의 1은 0.5니까 그럼 얘는 0.5분의 1 이렇게 쓰겠죠 그럼 계산기에다가 1 나누기 0.5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나누기 0.5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3분의 1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3분의 1 나왔대 1 나누기 3하면 0.3333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문제가 값을 정확히 구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0.3으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0.3으로 3분의 1 나왔을 때0 3 3으로 계산하든 0.33333으로 계산하든지 간에 대충 값으로 만약에 3분의 1P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그냥 0.33이나 0.3으로 계산해서 크기만 비교하면 될 거니까 3분의 2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기다2 나누기 3 해야 되겠죠? 이 나누기 3하면 얼마? 0.666666 나와요 그럼 대충 0.66으로 계산해가지고 크기만 비교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0.5니까 0.5분의 1 1 나누기 0.5하면 2 나오니까 얘는 공급이 크네요 공급이 크니까 무슨 0이다? 수렴형이다 수렴형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문제는 분수로 나왔어요 분수로, 분수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 보죠. Q는 200 플러스 5분의 1P다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해야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1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나누기 5 하면 0.2가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0.2분의 1 이렇게 쓰겠네요. 그러면 다시 또1 나누기 0.2 하면 얼마?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할수 있겠죠?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왜 그랬어? 자, 그러니까 작년에 3 2에때 나왔던 거 보니까 이렇게 분수로 나오면 이 분수 계산을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서 간단한 값으로 체크해서 0.5 이렇게 나오니까 자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니까 얘를 0.5분의 1을 해서 다시 계산기에 1 나누기 0.5 하면 2가 나올 거니까 어, 공급이 크네 그래서 얘는 수렴형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범분수라는 걸 계산을 할줄 알아요 그래요? 5는 1분의 5 맞아요 그렇죠? 자 이걸 계산할 때 사실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요 얘가 2분의 1이고 그냥 분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거미집이론 무형은 쉽게 다 풀리는데 만약에 좀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얘는 2분의 1이니까 분모에는 2분의 1을 쓰고 얘는 분자는 1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분의 1분의, 1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나눠준다. 그래서 계산기에 1 곱하기 2 나누기 1 나누기 1 이렇게 해도 값이 2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EQ는 뭐100 플러스 2분의 2분의 3P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자, 이 값이 얼마냐라고 계산한다라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 크기를 계산할 때 2분의 3 이렇게 쓰고 얘는 2 써야 되잖아요 2는 얼마분의 얼마? 1분의 2 그래서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나눠준다 그럼 계산기에 2 곱하기 2 나누기 1 나누기 3 물론 1은 곱하나 나누나 상관없어요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출제자가 이걸 좀 어렵게 내려고 할때 분수를 좀 집어넣으니까 분수 계산을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이제 경제론이 지나갔고, 정보의 현재 가치. 이건 뭐 이제 식만 딱 머릿속에 깨면 뭐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보죠.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우리 테마 15의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자, 원래 정보 가치란 정보의 값어치를 얘기해요. 이 정보를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을 얘기한다. 정보도 값어치가 있어요. 자, 정보의 현재 값어치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확실할 때의 현재 토지 가격에서, 불확실할 때의 현재 토지 가격을 뺀 값이, 이 빼다는, 뺐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할 때의 토지 가격에서, 불확실할 때 토지 가격을 뺀 값이다 이게 이제 이론상 나중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기억해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가 나중에 개발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죠 이 상황에서 현재 토지가 4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토지 가격은 4억이에요 자, 그런데 나만 이 토지가 100%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0% 개발되면 이 토지는 현재 10억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개발이 100% 되면 10억인데 나만 이 정보를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4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토지를 얼마에 살수 있어요? 4억에 살수 있죠? 근데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10억의 값어치가 있는 걸 4억에 샀어요 뭘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정보의 그러니까 값어치는 6억에즉 10억짜리를 10억의 가치가 있는 걸 현재 4억에 샀으니까 6억의 초과이윤을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의 현재 값어치는 이렇게 계산한다 확실할 때의 토지 가격에서 불확실할 때의 토지 가격을 뺀 값이 정보의 현재 가치다 이걸 이제 원리적으로 나중에 3, 4월달에 배우긴 하겠지만 일단은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보현재 가치는 차안땡으로 구한다 자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땡긴다는 건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은 현재 값을 구하려고 할때 미래 값을 현재로 당겨올 때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준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때 R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퍼센트가 있는 거 없는 거 퍼센트가 없는 없는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얘기한다. 자, 이 n승은 몇 년을 당길 거냐 연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안땡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1 플러스 r 의 n승을 나눠준다. 자, 이것만 알면, 뭐, 1분 내에 답 충분히 풀수 있고, 계산기만 누르면 되니까, 한번 해보죠. 자, 15-3번 문제, 우리 개념서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한번 보죠. 자, 이때 우리가, 자, 정보 현재 가치를 할 때, 돈 금액이 크니까, 공 6개 떼어주는 거 있었죠. 이거 연습해야 되고, 자, 정보 현재 가치는 차한 땡이니까,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될 확률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준다 이때 확률도 무조건 퍼센트가 없는 확률을 쓰는 거예요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금액 차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신역사가 들어서면 256원 이렇게 나온대요 06개 떼고 자 들어서지 않으면 135원이 된대요 06개 떼고 그럼 금액 차이는 얼마? 256 13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다? 121 되겠네요. 금액 차이 121원. 자 개발이 안될 확률이죠. 보니까 들어설 가능성이 40% 래요. 그러면 안될 확률은 얼마? 60%죠. 내 퍼센트가 없는 걸 쓰는 거죠. 그럼 몇, 얼마? 0.6 이렇게 쓰는 거예요. 0.6 자 그럼 이제 할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수익률이 10%를 쓴대요. 그데 퍼센트가 없는 걸쓴다그랬어요 그러면 퍼센트를 떼면 얼마? 0.1 되겠네요. 근데 여기다 쓰는 건1 플러스 R이죠. 1 플러스 R은 얼마? 1.1. 1에다가 0.1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1.1이죠. 1 플러스 R이니까 얘가 0.1이니까. 자, 몇 년을 당겨줘야 돼요? 2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2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할걸 현재로 당겨와야 되니까 몇 년? 2승을 나눠줘야 되겠네요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적어놓고 계산기에다가 121 곱하기 0.6 나누기를 몇번 해줘야 돼요? 두번 해줘야죠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 나오겠네요 아니지 얼마? 60 60 나왔대요. 근데 공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정부 현재 가치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출제자가 보너스로 하나 문제 주려고 내는 거예요. 무조건 풀어야죠. 차안땡 이렇게 외워서. 자또 하나 해보죠. 15-4번 문제. 자이 문제가 33회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무조건 풀었어야 돼요 사실 자 보니까 정보현재같이 그러면 차한땡을 한다 자 그러면 금액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12억 천만원 이렇게 나왔고 4억 8천 4백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돈 계산이 익숙하게 돼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공이 몇 개냐 이게 얼마냐 이렇게 따지면 공을 다 쓰면 헷갈려요 자 그럼 보죠 우리가 1억이면 100으로 썼잖아요. 공정색 떼고 자, 10억을 빼면 2억 1천만 원이니까 얼마 써야 돼요? 210 써야죠. 2억 1천만 원이니까 12억 1천만 원 10을 빼고 10억 빼면 그러면 210 써야 되는데 여기에 12억이니까 얼마 써야 돼요? 1,210 써야죠. 그리고 공정색에 있는 거예요. 1,210. 4억 8,400만 원 어떻게 써야 돼요? 공정에 떼고 484.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공료수 떼고 얘와 얘의 차이죠 그럼 1 2 0 100이 484 이렇게 하면 72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금액 차이 자 개발될 가능성이 45%래요 그럼 개발이 안될 확률은 얼마? 55%죠 맞죠? 자 그러면 퍼센트를 뗀 비율이니까 얼마 써야 돼요 0.55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r이 10%로 나왔어요 수익률이 그럼 r은 얼마 0.1 1 플러스 r은 얼마 1.1 이렇게 쓰고 몇년 2년 뒤에 어쩌고저쩌고 될 것을 현재로 당겨 오니까 2승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 에다가 726 곱하기 0.55 나누기 1 1을몇 번? 두번 이렇게 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값이 330 이렇게 나올 거예요 06개 있으니까 얼마? 3억 3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는데 1분 내에 1분 안 걸려야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걸 좀 어렵게 냈다 해요 값을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이 숫자를 좀 어렵게 냈다 그냥 40% 내도 될걸 45% 줬다는 게 좀 어렵게 낸 거예요.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계산하는 자체는 계산기가 할 거고 신중하게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될 확률 땡긴다. 그러니까 정보현재같이 물어보면 어떻게 구한다? 차안 땡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차안 땡. 자 그러면 25회와 29회 나왔던 문제 한번 보죠. 25회 때 29회 때 나왔던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니까 자 역시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 안될 확률을 곱하고 땡길 건데 푸는 건 나중에 풀어요. 수업 중에 풀지 말고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서 풀고 풀어보고 싶은 욕심은 생기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무진장 많아. 그때 좀 남겨놓고 지금 이제 실판 보면서 같이 풀어요. 자 금액이 8억 8천만 원, 6억 6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빠르게 06 떼고 해석할 수 있어야죠 8억 8천이면 얼마? 880원 06개 있고 얘는 660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금액 차이는 220원 자 개발될 확률이 들어설 가능성이 40%니까 안될 확률은 얼마? 60% 그럼 퍼센트 떼고 쓰는 거니까 0.6 이렇게 쓸 거고 자 1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수익률이 10%니까 R은 얼마? 0.1 그러면 1 플러스 R은 1.1 몇 년을 당겨야 돼요? 1년 뒤에 어쩌고 저쩌고니까 1승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220 곱하기 0.6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1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06개 있으니까 얼마? 1억 2천 이렇게 되겠네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맞아야죠.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29회 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자, 가장 어려운 문제. 정보 현재 가이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차한땡 해야 되겠죠. 자, 금액 차이를 써야 되는데, 자, 금액을 보니까 6억 500만원, 3억 25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렵게 나왔어요. 6억 500만 원 어떻게 써야 돼요? 650이 아니라 605라고 해야 돼요. 6 50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605라고 쓰고 0 6섯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억 250만 원 썼대요. 얘 얼마 써야 돼요? 325예요. 32.5예요. 0 얘를 천만 원 단위가 없어. 3억 2 500만 원이 아니라 3억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쓸때 302.5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얘는 605원이고 자 이거 쓰는 게 가장 어렵게 나왔던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런 연습 충분히 있어야 돼요 1 천만 원 단위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차이는 3 0 2 5예요 얘가 두배예요양두배605 빼기 302.5하면 302.5 나와요 자 여기에다가 자 개발될 가능성이 50%니까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50% 퍼센트 떼는 거니까 0.5% 자그 다음에 땡겨야죠 할인율이 10%니까 r은 0.1 그럼 1 플러스 r은 1.1 자몇 년을 당겨야 돼요 2년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몇승 2승 그럼 계산기에다가 302.5 나누기 0.5 아니 곱하기 0.5 나누기 1.1을 두번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125 이렇게 나왔대요. 125. 그러면 0 6개가 있는 거니까 얘를 1억 2500만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125.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 돈이 천만 원 단위가 없이 빠져서 나왔어요. 이런 거 주의해야죠. 6억 5천만원이 아니라 6억 5백만원이니까 605라고 써야 되고 제가 3억 2천 5백만원이 아니라 3억 2 50만원이니까 302.5라고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 근데 뭐 계산식은 어렵지 않죠.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면 차안땡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이나 정보의 현재 가치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거 풀어내야 돼요. 이런 거에 뭐 수학적 지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부한 걸 바탕으로 주어진 것만 대입해서 답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입지계수 한번 보죠 입지계수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학적인 원리 없고 제가 가르쳐주는 방향,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서만 계산기 눌르면 되는 거예요 입지계수를 구할 때 우리가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입지계수를 구해서 얘가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 산업은 기반산업이다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이 산업은 비기반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산업은 그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을 기반산업이라 그래요 그 지역의 경제를 주로 결정하는 산업을 기반산업 입지계수를 구해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입지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테마 18에 우리가 입지 계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복잡해 보인다고 그냥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원리는 뭐냐면 자, A 지역의 X 산업의 입지 계수를 물어봤을 때 자, 먼저 A 지역이라는 걸좀 구분해야 돼요. 근데 분모는 전국 걸 쓰고 분자는 지역 걸 써요. A지역 거니까 A지역이 위에 올라가야죠. 맞아요? 특정 값의 비율은 특정이 위로 가야 되잖아요. 전체에 대한 특정 값이니까 분모는 전국 거, 분자는 A지역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전국 분의 지역, 전국 분의 지역이 돼야 되고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산업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를 쓰는 거예요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 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역에서 전체 고용자 수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 그러니까 식은 다 전체 분의 그거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전국분의 지역이고 전국에서 전체 산업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큰건 항상 분모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범분수를 만들어요 은분문수에서 a 분의 b 가 나왔고 c 분의 d가 나왔다라면 이렇게 나오면 이걸 계산할 때는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 건 모두 다 뭐한다 나눈다 계산할 때 d 곱하기 a 나누기 c 나누기 p 이렇게 값이 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입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외워두면 돼요 자 입지계수 구할 때 전국 분의 지역 이렇게 쓰고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근데 문제가 나올 때 표로 나와요.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입지 계수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건첫 번째. 여기다 해야 될건 전국과 지역을 구분하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전국과 지역을 먼저 전국거와 지역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국과 지역을 구분하는 게첫 번째 자, 근데자 여기 표에 보니까 여기 위에도 써져 있고 왼쪽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준값이 구분값이 이때 위에 써져 있는 건 세로로 보라는 거예요 위에 써져 있는 건 자, 위에 써져 있는 건 이렇게 세로로 보라는, 이건 다 섬유산업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건, 이건 다 전자산업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다 전체산업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써져 있는 A 도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다 누구 거예요? A 도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다 B 도시 거 아니, C 도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다 전국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건 전국과 지역을 구분해야 돼요. 전국과 지역을 구분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표를 볼때 위에 써져 있는 건 세로로 보라는 거고 왼쪽에 써져 있는 건 가로로 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보니까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가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첫 번째 A 도시에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를 LQ라 그래요 얘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B 도시의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도 구해야 되고 세 번째 C도시의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도 구해야 돼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연습을 해서 시간을 줄여야지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긴 너무 아까워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A도시의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써야 될건 뭐분의 뭐예요? 전국분의 지역이죠. A도시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건 전국과 A도시를 구분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전국은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세로로 묶어야 돼? 가로로 묶어야 돼? 전국 거. 가로로 묶어야죠. 가로로 묶어야 돼. 이렇게. 이건 전국 걸 얘기하고 A도시 건 어떻게 묶어야 돼요? 가로로 A도시 거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자료값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전국 거 A도시 거 묶어놨고 그럼 전국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쓸 거냐 전체 분의 그 산업 쓸 거예요 전체 분의 그 산업 산업은 섬유산업 걸 보라 그랬어요 그럼 전체 분의 그 산업 얼마? 전체 2천 그 산업 1000. 전국 걸 봤을 때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얼마 2천분의 천, 2천분의 천, 전국분의 그 산업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전국은 2천이고 얘는 천이니까 2분의 1 약분해도 괜찮잖아요 공세계시 떼면, 맞아요? 자 A도시 걸 봤을 때 A도시에서도 전체분의 그 산업을 써야 돼요 전체분의 그 산업, 전체가 얼마? 400, 그 산업은 얼마? 250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공 하나씩 없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 40분의 25자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기만 누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뭐한다? 나눈다 그럼 25 곱하기 2 나누기 40 나누기 1은 안 해도 괜찮고 이걸 계산하면 1.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도시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는 얼마? 1.2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비도시의 섬유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역시 또할건 뭐냐면 전국과 비도시를 구분해야 돼요 전국과 비도시를 구분해야 돼요 전국은 묶어놨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비도시 걸 봐야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구하면 비도시의 섬유산업 입지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국에서도 역시 전체분의 그 산업 비도시에서도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은 역시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얼마? 2 0 0 0분의1 천이니까 2분의 1 비도시에서는 어때요? 전체분의 그 산업이죠 500분의 250이죠 값을 계산하면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뭐 500분의 250 해도 괜찮고 떨어져서 이렇게 써도 되고 2분의 1 써도 돼요 계산하면 1 나와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똑같으니까 1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전국분의 C도시를 쓸 건데 전국은 나눠져 있으니까 얼마? 2분의 1 C도시는 전체 분의 그 산업이 얼마예요?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공두개 때문에 얼마? 11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맨 위와 아래를 곱하고 가운데 다 나눠줄 거니까 5 곱하기 2 나누기 11 나누기 1. 이건 안 해도 괜찮고 계산하면 0.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큰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도시가 가장 작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사실. 시간이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전국과 지역을 구분하는 것만 명확하게 한다라면 대입해놓고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 계산기 누르는데 사실 연습하면 오래 걸리지 않고 이거 1분 30분 전에 충분히 풀어내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거 다시 한번 보면 입지 계수를 구할 때는 자, 입지 계수는 전국과 지역 걸 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국과 지역을 구분해 놓고 전국 과 분모, 지역 과 분자에 쓰고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 지역에서도 전체 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법분수를 만들어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맨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거 나눠준다 자, 근데 18-2번을 보니까 자이 문제 한번 보죠 출제자가 좀 어렵게 보이려고 속임수를 썼는데 자 문제는 두 개를 구하래요. A지역의 X산업과 B지역의 Y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지역의 첫 번째 A지역의 X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하려면 전국과 지역을 구분해야죠. 분모에는뭘 쓰고? 전국거 쓰고 분자에는 A지역 걸 써야죠. 그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전국과 A지역을 구분해야죠. 자 그러면 가로로 묶어야 돼요? 세로로 묶어야 돼요? 눈을 뜨고 봐봐요 위에는 지역이 나왔고 왼쪽에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럼 가로로 묶어야 돼? 세로로 묶어야 돼? 이건 이건 보니까 왼쪽에 전국 지역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묶었잖아 근데 얘는 여기는 산업이 나왔고 여기에 지역이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묶어야 돼요? 세로로 묶어야지세구로로 맞아요? 자전 지역이면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그러니까 내가 전국 걸 묶으려면 이렇게 봐야 되고 A 지역 걸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A 지역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기 쉽다는 라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지역이 위에 나왔으니까 세로로 묶어야 되고 아까 문제는 지역이 왼쪽에 나왔으니까 가로는 묶었었어요. 알아 듣죠? 자, 근데 우리가 입지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입지계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필요 없어 우리가 구할 거지. 이런 입지계수는 우리가 구할 거지. 나와 있는 자료값을 쓰는 건 아니에요. 입지계수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어렵게 보이려고 제시한 거고 우리가 쓸건 고용자 수들을 쓸 거예요. 고용자 수. 자, 그러면 묶어놨으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자 그러면 자 전국과 A 지역을 봐야 되니까 자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써야 되겠죠. 그럼 전국의 전체는 얼마? 400. 그 산업은 지금 X산업이잖아요. X산업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400분의 얼마? 240. 공 하나 때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40분의 24.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A지역에서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전체 얼마? 2배 그 산업은 얼마? 100 그럼 공두개 떼도 되겠네요 뭐 얼마 쓰면 된다 2분의 1 이렇게 써서 계산계에다가 1 곱하기 40 나누기 2 나누기 24 계산하면 되겠죠? 1은 사실 안 해도 똑같고 값을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83 83 이렇게 나온대 0.83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보니까 B지역에 지역에, B Y산업의 입지 개수를 또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할건 분모에는 전국을 쓸 거고 위에다는 B지역 걸 써야죠. 그럼 우리는 전국과 B지역을 구분해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국은 이렇게 묶어놨고 B지역은 이렇게 묶어야죠. 이렇게 봐야 우리가 B지역의 Y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산업은 이제 Y산업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전체가 얼마? 400. 그 산업은 160.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공 하나 떼면 40분의 16. 이렇게 쓸수 있고, B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이제 Y산업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200분의 60이 공 하나 떼면 얼마? 20분의 6. 그럼 계산기에다가 6 곱하기 40, 나누기 20, 나누기 16, 이렇게 하면 0.7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사실 구분만 할줄 알면 주어진 자료에 전체 분의 그 산업, 전체 분의 그 산업, 분모는 전국 거, 위에는 지역 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연습만 하면 돼요. 여기에 뭐 수학적 지식이나 뭐 원리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가르쳐 주는 방법을 잘 따라서 표가 나왔을 때 전국과 지역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묶어서 분모에는 전국 거. 이때 전체 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쓰면 되죠. 내 네, 알아듣고 있어요? 자, 32에 나왔던 문제 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작년에가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자 근데 그래도 사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a 지역과 b 지역의 입지 개수가 입지 개수에서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기반산업이 되려면 입지 개수가 얼마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큰 값이 되면 기반산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지역에 산업이 x 산업도 있고 y 산업도 있고 z 산업도 있대요 그럼 우리가 따져 볼건 자 A지역의 X산업은 입지개수가 나왔네요 그럼 얘는 기반산업이 아니죠 일보다 작으니까 근데 얘는 안 나왔어요 그럼 구해서 일보다큰 값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건 일단 뭐예요 A지역의 무슨 산업? Y산업의 입지개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A지역의 Z산업도 입지개수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지역의 Y산업의 입지기술을 구하려면 뭐분에 뭘 써야 돼요? 전국분에 A지역을 써야죠 그러면 우리는 전국과 A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로 묶어야 돼요? 세로로 묶어야 돼요? 세로로 묶어야죠 그래서 보니까 전국은 전지역이 전국이에요 이렇게 묶어야 되고 A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어, 이렇게 보이겠다 이렇게 두 개를 볼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이 Y산업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에 쓸거 전체 분의 그 산업이니까 전체가 얼마? 190그 산업은 Y 산업이죠 그럼 얼마? 6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 하나 떼면 19분의 6 그리고 A 지역을 보면 전체는 얼마? 90 Y 산업은 얼마? 3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공 하나 떼면 9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기에다가 3 곱하기 19, 나누기 9, 나누기 6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1.05 이렇게 나왔대요. 뭐 1.1보다 큰 값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A 지역의 Y 산업도 어, 기반 산업이다. 1보다 크니까. 자, 그럼 이제 A 지역의 Z 산업도 구해봐야 되겠죠. 이게 보니까 A 지역에 일단 얘는 답은 아니네요. A 지역에 하나는 입지 개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한 개냐, 얘가 A 지역이 한 개냐, 여긴 두 개냐, 이렇게 나왔어요. A 지역이 한 개면 B까지 구해봐야 되고, 만약에 A 지역이 입지 개수가 Z도 1보다 큰 값이면 답은 딱 5번으로 정해졌겠네요. 한번 구해보죠. 자, 얘를 구하려면, 첫 번째 전국분의 A 지역을 써야 되는데, 이미 묶어놨어요. 전국과 A 지역을. 이때 이제 Z 산업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얼마?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19분의 5 이렇게 쓸 거고 A 지역은 9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9분의 3 이걸 계산하면 3 곱하기 19 나누기 9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얘의 값도 1.2 뭐 얼마 얼마 나왔대 이렇게 1.26 나왔대요 얘도 1보다 큰 값이네요 얘도 1보다 큰 값이고 그러면 A가 입지 개수가 큰 산업이 몇개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했던 문제예요 B는 따로 구할 필요도 없었겠네요 B 하나만 구해보죠 얘 하나만 구해보죠 예. B의 X 산업의 입지 개수가 얼마인지 한번또 구해보면 자 B 지역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쓸건 전국 걸 아래 쓰고 B 지역 걸위해 써야 되니까, 자, 우리가 묶어야 되는 건 전국은 묶어져 있고, B 지역을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B 지역의 입지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X 산업이니까, 자, 전, 전국에서는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공 하나 떼면 19분의 8 이렇게 쓸 거고, B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쓸 거니까, 공 하나 떼면 10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기에다가 5 곱하기 19 나누기 10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겠죠 이게 이제 B지역 x 산업의 입지 계수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계산기로 누르는 연습하는 거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풀이 방법만 여러분이 잘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자, 어떤 지역에 무슨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산업은 나중에 문제고 어떤 지역이 나오면 전국과 지역을 묶어서 봐야 돼요 a 지역의 입지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a 지역과 전국을 이렇게 묶어 놓고 이 안에 있는 자료값을 쓸 거다 자료값은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값을 만들어주고, 계산기 눌러서 맨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건 모두 나눠준다. 이래서 값이 나오면 이게 입지계수인 거죠. 자, 문제의 차이점을 보니까, 자, 이 표는, 자, 위에는 산업이 나왔고, 왼쪽에는 도시와 전국이 나왔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묶어야 돼요? 가로로 묶어야 되고, 예를 보니까 왼쪽은 사람이 나왔고 위에는 지역이 나왔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묶어야 된다? 세로로 묶어야 된다. 묶어놓고 그 안에 있는 자료값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지역, 전 지역 나왔으니까 이것도 세로로 묶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입지계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첫 번째야 해될건 뭐와 뭘 구분한다? 전국과 지역을 구분해 놓고 그 안에 있는 자료값을 쓴다는 라 거예요. 자료값은 전체분의 그 산업,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연습만 하면 이 문제도 역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입지계에 구하는 문제 사실 제법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방법을 알면 전국과 지역을 잘 구분해서 연습하면 돼요. 연습 쉬었다가 보죠.